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파운드 엔으로 수익을 낸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 엔을 제가 숏 포지션을 가져가가지고. 어, 약 2754불, 2755불 정도의 수익을 좀 만든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였고, 어, 거래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하나의 타임 프레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차트가 1시간 차트잖아요. 그렇죠 1시간 차트 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플리, 뭐 데일리 이런 것을 이제 다 통틀어 보면서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엔트리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우선 한시간 차트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 물론 다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강의를 돈내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엔트리를 잡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마스크리스 f 펙스로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파운드 엔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이제 한 시간 차트에서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좌측을 보시면은 135, 500 정도의 레벨에서 어, 우리가 고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저점을 이제 만들었죠 130 그리고 한 800, 700이 정도 네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고점을 만든 거 보면은 그전 고점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저점보다 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또 만들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켓의 이 패턴, 이 스트럭처 상 계속해서 밑으로 갈 것이 어, 좀 명확하게 보인다 어, 이러한 이제 분석을 갖고서 물론 이것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지만 은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서 숏세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에 고점 하나 여기에 고점 하나 여기에 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 그리고 이곳이 그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은 가격이 더블탑 형태의 움직임을 좀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켓 스처 브레이크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서 이제 조금씩 더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세서를 또 이용하시면 또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조금만 구역 안에서도 이 고점보다 그 다음 고점들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나서 그쵸?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내려가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작은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또 내려가는 움직임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쫙 밑에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어, 더 좋은 가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처음에, 어, 이제 분석을 하고 진입을 했을 때에는 스탑노스를 우리가 이제 1 3 2 어, 이게 몇이지? 132.650 그리고 타겟을 128.500 어, 제가 이렇게 잡고 이제 저는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제 4시간 차트, 8시간 차트 기준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기까지 솔직히 가는데 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며칠에서 어, 길면은 진짜 뭐 2주, 3주 이렇게까지 걸릴 수도 있는 셀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수익 영상을 올려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 60핍 정도의 60핍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첫 번째 거래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이제 어 포지션을 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어두 번째 포지션은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을 생각이고요. 첫 번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60핍 먹고 60핍이라는 수익을 챙기고 네 60핍에 이제 오라시니까 약 2,755불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거래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어두 번째 포지션 제가 오락 가지고 지금 거래 중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 근처까지 또 와준다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최종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운드인 같은 경우는 어, 저희 멤버 분들, 저희 멤버 공지방에서도 이미 공유가 된 셋업이고요. 어, 멤버분들도 같이 수익을 좀 챙긴 그런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셋업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